이번 영상의 주제는 모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판은 특정 건축물의 농사와 채집을 도와주는 오브젝트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광래집처럼 농장에 붙어있는 것을 자주 볼수 있고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일부 건축물의 모판 기능이 포함된 것들도 있어요. 모판에는 일반적으로 씨앗을 50개씩 심을 수 있지만 묵음 씨앗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채집할 수 있는 씨앗들은 사용할 수 없으며 농사와 채집을 할때 낮은 확률로 습득할 수 있는 윤기가 흐르는 씨앗과 향이 깊은 잎사귀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후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 확률로 풍성한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을 때는 수확량이 10% 정도 늘어나는 특징도 있어요. 모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렸으니 효율에 대한 실험도 한번 해봐야겠죠. 실험은 성장시간이 제일 짧은 감자를 이용했으며 씨앗 1000개를 기준으로 습득할 수 있는 수확량이 어느정도 인지를 확인해보고 모판을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품종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모판 하나에서 120개에서 150개 사이의 작물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감자의 경우에는 성장 시간이 10분으로 매우 짧으며 생활 점수를 35점씩 획득할 수 있고 대가 기준 소비 노동력은 32예요. 씨앗 1000개로 모판 20개를 돌려보니 풍성한으로 성장한 모판은 한 개였으며 수확물은 총 2,771개였고 감자 자체의 수요는 없는 편이라 조각낸 채소로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수입은 116골드 38은 20동이네요. 하지만 씨앗을 구매한 비용인 37골드 5 0은을 제외하고 대가 기준으로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오는 51동으로 쓰레기 같은 효율이 나와요. 다만 성장시간이 매우 짧은 것에 비해 습득하는 생활점수가 높다는 점에서 생활 꾸미목과 고슴도치 그로아를 활용한다면 노동력을 불태워 생활점수를 획득하는 용도로 이용할 순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가끔씩 진행하는 버닝 이벤트 때는 하루종일 모판에 감자만 돌리고 있으면 생활점수가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판의 친척인 묵금 씨앗과 비교를 해볼까요? 묵금 씨앗은 씨앗 10개와 꿈틀꿈틀 지렁이 5개를 사용하여 농부의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으며 씨앗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대가 기준으로 노동력을 일시 추가적으로 소비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에 표기된 성장시간은 4시간이지만 모든 기후가 적은 기후인 품종이라서 실제로 심어보면 2시간 40분으로 모판에 비하면 상당히 길어요. 성장이 완료된 감자묶음을 채집할 때는 대가 기준으로 6의 노동력을 소비하며 생활점수는 12점씩을 획득할 수 있고 27개 정도의 수확물과 꿈틀꿈틀 지렁이 1개를 고정적으로 획득하며 낮은 확률로 윤기가 흐르는 씨앗도 나와요. 윤기가 흐르는 씨앗은 숙성 등짐을 제작할 때 핵심재료로 사용되는 아이템이라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며 윤씨의 획득량에 따라 모판보다 효율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100개의 감자 묶음을 전부 채집했더니 감자 2486개, 윤기가 흐르는 씨앗 9개, 꿈틀꿈틀 지렁이 100개를 습득했으며 아까와 마찬가지로 감자를 조각낸 채소로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입은 129골드 61은 20동이네요. 여기서 씨앗과 지렁이를 구매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대가 기준으로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3은 96동으로 모판에 감자를 심었을 때보다 더 낮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심지어 성장 시간도 더 길고 획득하는 생활 점수까지 생각해본다면 묶음 씨앗을 하는 것보단 모판이 확실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마지막 미친 짓으로 감자 씨앗 천 개를 낱개로 심었을 땐 모판보다 효율적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감자 씨앗의 성장시간은 10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심어보면 7분으로 줄어들었으며 천 개를 심는 것만으로도 30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중노동이더라고요. 통장이 완료된 감자를 캐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채집을 하면 평균적으로 감자 4개를 고정으로 획득할 수 있었고 낮은 확률로 감자 씨앗도 함께 나왔어요. 또한 낱개로 씨앗을 심었을 때에도 낮은 확률로 윤기가 흐르는 씨앗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단 하나도 획득할 수 없었으며 단지 운이 없어서 획득을 할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패치를 통해서 변경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씨앗을 낱개로 1000개 수확하여 얻은 감자는 3683개였으며 추가로 획득하게 된 씨앗은 44개였고 감자를 조각낸 채소로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입은 156골드 33은 60동이에요. 여기서 씨앗을 구매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대가 기준으로 소비한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오는 64동으로 모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효율을 나타내었지만 감자의 수확량만을 비교해볼 땐 무려 912개를 더 획득할 수 있었어요. 낱개로 심었을 때 노동력당 수입효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숙련도에 상관없이 일의 노동력을 동일하게 소비한다는 점 때문이며 획득하는 생활점수도 일점으로 거의 의미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약간의 실험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판을 효율적이게 사용하는 조건을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높은 등급의 씨앗은 가격이 비싸므로 모판을 이용하는 것보단 낱개로 심는 것이 더 많은 수확물을 채집할 수 있다. 따라서 웬만하면 모판에는 낮은 등급의 씨앗을 심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채집물을 2차 가공하여 판매하게 된다면 가격 상승 기대값보다 소비하는 노동력이 많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게 되므로 가공 없이 판매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셋째, 모파는 숙련도로 인한 노동력 감소 효율을 잘 받기 때문에 농사와 채집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대가까지 올려두는 것을 추천한다. 넷째, 특정 품종들은 생활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있으므로 생활 꾸미목과 고슴도치 그로아를 구비해 둔다면 두고두고 효과를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당한 품종을 부지런하게 자주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품종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찰죽으로 성장시간은 20분이며 불투명한 연마제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다음은 토끼풀이며 성장시간은 1시간이고 축산에 사용되는 소비 아이템을 제작할 때 재료로 사용이 되며 잔뿌리 염료를 제작할 때도 이용되는 품종이라서 수요가 매우 많은 편이에요. 수선화는 포션을 제작하는 재료로 이용이 되고 불투명한 연마제의 재료라서 가공 없이도 잘 팔리는 편이며 성장시간은 한시간이에요 장미도 성장시간은 한시간이며 잔뿌리 염료의 재료라서 고정적인 수요가 많아요. 버섯의 성장시간은 두시간이며 포션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이 되고 일부 유저들은 버섯을 가공하여 훈증시킨 약재로 만들어 무역재료로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는 앞서 소개한 품종들과 달리 농사 숙련도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시간이 2시간이고 조그만 신눈기름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재료예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낮은 등급의 품종들 중에서 잘 팔리는 것들은 채권 등짐의 재료인 조그만 신눈기름 불투명한 연마제, 잔뿌리 염료를 제작할 때 소비되는 것들이고 쌀의 경우에는 모판보단 묶음 씨앗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씨앗 상인이 아닌 생활점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땅콩의 경우에는 성장시간이 8시간이며 윤기가 있는 진한 기름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재료로 많지는 않지만 수요가 있는 편이라 쏠쏠하더라고요 게다가 생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인지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만 획득하는 생활점수가 12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네요. 채집과 재봉 숙련도가 높은 유저라면 목화를 심어서 옷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 편이며 모판에 목화를 심게 된다면 채집물이 400개가량으로 많이 획득할 수 있고 옷감은 채권과 밤징의 재료로 꾸준하게 소비가 되는 아이템이라 시세가 안정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재봉 숙련도가 낮은 경우에는 주머니를 따는 것보다 효율이 안 나오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